뭐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제 몸에 체득을 해야 되니까 고시간도좀 음. 그 필요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웃음> 여기가 4시부터 오픈해서 새벽 3시까지 하는데 새벽 3시까지는 손님이 있나요? 없어요 많이 좀 끊겼어요 많이 끊겼고 어... 여기가 음. 또 이제 제조업 산업이 음. 많다 보니까 음. 5주 50시간 그것도 음. 많이 걸리고 음. 그리고 여기 이동대가 중산층 음. 정도 되시다 보니까 음. 수준이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외지로 좀 나가는 것도 음. 있고 조금 더 깨끗한 데, 새로운 데찾으는 분도 있고 음. 그래서 이쪽 트렌드가 저쪽 커널링이라고 조금 수변 상가가 있는데 그쪽은 제가 알기로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가게가 계속 음. 바뀌어요 음. 계속 음. 계속 바뀌니까 트렌디데이드인 하고 음. 이쪽은 주로 장년층 가족단위 음. 아니면 이제 여기 체육 활동하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음. 자리 넓으니까 우선은 단체 단체 예약은 좀 많아요. 음. 애들도 많이 데리고 넓으니까 그런 단체로 2차로도 예약. 많이 오나요? 치킨집이잖아. 네, 1차에 당반드시 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음. 근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금 음. 뜬하긴 한데 그래도 음. 2차, 3차 음. 근데 1차까지는 조금 발당기좀 어렵고 음. 이제 거의 2차부터 시작하다 음. 보시면 될 거예요 음. 그리고는 거의 요즘은 이쪽이 12시면 음. 다 손님들이 다 집에 가시고 음. 저도 이 패턴을 올해 한 2월 달부터 음. 오히려 겨울 매출이 안 좋아야 되는데, 음. 겨울 매출이 좋았고, 음. 봄 매출부터 지금 조금, 조금, 조금 떨어진 음. 샷하니까, 아, 이게 지금부터 이제 오는구나, 음. 느끼겠더라고요. 음. 그때부터 이제 뭔가 변하고, 음. 메뉴 구성을 다시 할까, 음. 트러플 감자튀기 같은 경우도, 동상 보고 나서, 저도 그걸 생각하고있었는데뭘 음. 써야 될지 모르니까, 무료차게 음. 두개 나와가지고, 음. 그것도 지금 구매해가지고 지금 음. 사양해볼 거고, 음. 조금, 단순화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는? 여기는 단순화 시켜야 돼요. 메뉴도 굉장히 단순화 시켜야 되고 테이블도 저거 다 빼고 그냥 플라스틱 테이블 그냥 깔아버려요. 노천같이 만들어야 돼요. 음, 아 그런 곳이 한군데 있어요. 그 음, 동네에. 음, 그리고 안주도 부담 안 가게 그렇게 가야 되고 맥주에 신경을 최대한 써가지고 이 동네에서 맥주, 생맥주 제일 맛있는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맥주의 그 탄산 미묘한 차이 때문에 맛이 180도 틀려져요 네. 청소를 얼마나 해주고 관리를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맥주가 맛이 틀려져요 그리고 분위기를 어떻게 맞춰주냐에 따라서 맥주 맛이 틀려져요 제가 볼 때는 치킨 네. 한 마리 파는 것보다 맥주 두잔 파는 게 훨씬 2등급이요. 순수익이 커요 네. 그러면 맥주를 더팔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머리 속에는 벌써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다 가는데 네. 그 사장님이 받쳐줄 수 있을지 저는 사장님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네. 어떤 성향이신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음. 누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음. 근데 이제 우선은 모든 테이블을 다 빼고 음. 야장 음. 테이블을 깔아야 된다 음. 뭐 그것도 음. 바꿔볼 수한 번쯤 음. 전체를 다 바꿔야 돼. 중간에 또 빼버리고 뭐 중간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타야 돼요 이건 타야 네. 홀딩 노을 폴딩 노을을 하든 문을 뗐다 붙였다 하든 이건 타야돼 다른 거는 바꿀 필요 없어요 근데 그 하나 같은 거냐면 음. 1층 위에 주거동간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동네가 음. 야장을 깔면 자 야장을 까는 게 아니라 안에서 떠드는 건 말을 못 해요 야장 깐 것처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터버려서 어 저기 야장 깔았네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밖에 야장을 깔라는게 아니라 아. 예. 이걸 트고 야, 안에서 이제 야장 깐 것처럼 여기 그냥 공사판 같잖아요 네. 그죠? 안에 그냥 야장 깐 것처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간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밖에서 먹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음... 술만 나죠 술만 나죠 네. 맥주만 한 잔, 두잔한잔 잔 먹을 걸두잔 먹고 석잔 먹을 걸 여섯 잔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갖춰주면 네. 이런 거뭐 손댈 필요 없어요 손댈 필요 없고 그냥 오히려 그냥 더 덕지덕지 붙여도 돼요 더 지저분하게 해도 돼요 그것도 분위기니까 근데 단 밖에서 먹는 느낌을 만들어 줘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 집이 동네에서 생맥주가 제일 맛있어 그걸 만들어놔요 아, 그리고 좋네. 메뉴 단초라 시켜야 되고 그 방법은 네.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집사람은 이제 가게를 어. 철수시킬 거거든요. 음. 이제 그거를 음. 바로 당장은 아니고 음. 딸아이가 내년에 이제 중학교 음. 올라가거든요. 음. 그럼 이제 사춘기도 왔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계속 옆에서 음. 봐줘야 될것 같아서 음. 당신, 당신은 내년 음. 1월달부터 가게에서 철수해라. 음. 그다음부터 내가 음. 사람을 하면 더 써서 음. 주방하고 음. 원래는 주방을 쓰고 내가 제가 홀을 나가는 게 맞는데 음. 지금 당장에서 다 맡아줄 사람이 음. 없으니까 우선 당부화를 하면서 음. 이제. 차크차크 바꿔나가려고 음. 음. 지금 노력을 음. 하고 있거든, 하려 그러거든요. 집사람을 때도, 가게안 음. 나오고, 음. 이제 발주 넣을 때, 음. 그 다음에 수고하러 말아와. 나도 나쁜 음. 안될 때, 이것도 진절만이 나니까, 당신 음. 수고하러 와라. 그랬더니 음. 그렇게 해도 되겠냐, 고둘 음. 중에 하나 편하게 쉬자. 편하게 쉬어야 돼. 네. 나기도 봐야 네, 되고 그래서 음. 나도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음. 주소 들은 소리가 있어서 음. 느낀 게 있어 가지고 나도 음. 해야 되니 너라도 음. 쉬어라 음. 맨날 너랑 나랑 가게에서 치고받고 음. 싸우는 거지지글지글 음. 하다 음. 이제 음. 막 이러면서 그래도돼 음. 이러길래 음. 그러라고 음. 그렇게 하라고 음. 내가 어떻게 뼈가 부서져도 해볼 테니까 음. 해, 해, 해봐 그랬더니 음. 알았다고 개렇게 하겠다고 음. 얘기하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음. 그러 음. 그래서 지금 또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기 옮긴 지 2년 됐는데 음. 11월 달에 이제 2년 차거든요 여기 음. 옮긴 지요 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음. 다른 자리로 이전을 하려고 음. 그러다가 음. 그래도 집사람면 여기 너무 아깝다 음.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누구한테 음. 요즘 시절에 가게를 일수인게 해주고 음.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 음. 1년만 더 해보고 음. 여기서 그래도 사단이 뭐든지 뭐가, 뭐가 안 보이면 난 음. 깨끗하게 접고 음. 한두 달 쉬다가 음. 자리 한번 알아보고, 다른 데한번 가보자.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적여놓고 있는 음. 상황이에요. 음. 발파에 발에 돼해서 어느 정도 궤도 오르면, 쭉 음. 이제, 유지하는 방법으로 음. 해서, 큰 욕심은 솔직히 음. 없어요. 음. 뭐, 저하고 딸, 새 음. 식구 그냥 먹고 음. 사는 거, 고고봉만 음. 없으면, 가능해. 없으면 되니까, 예. 가능해? 네. 가능해? 장사를 또, 딴데 가서 하는 거못 하는 건데, 네.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승부 보는 게 아니지만, 네. 여기서도 못 하는데, 딴 데서는 되나? 그렇죠. 네. 똑같지 뭐. <웃음> 걱정별하기도 쉬운 것도 아니고 네. 뭐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대표님이 공사본부서 음. 느낀게 음. 거기서 최소한 3개월, 6개월은 이게 보고 나서 음. 결정할 부분인데 음. 또 그럴 여유는 없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부탁되고서 좋은 것만 갖다가 해서 음. 해도 뭐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 가게 시작도 인테리어를 최소화했던게 음. 안 됐을 경우에 나갈 때 비용이라도 줄이자. 음. 그런 생각으로서 이제 음. 최소한을 하다 보니까 음. 그 컨셉도 잡혀 있었고. 음. 그, 그러고 보니까 테이블이 너무 고급스럽네요. 언발란스하죠? 네. 네. <웃음> 네, 너무 고급스럽네요. 네. 되게 언발란스하고. <웃음> 중간에 그런 거는, 저희, 요 앞에 게 오히려 핫, 더? 더. 옮기는 거다 옮길 응. 수 있게 되거든요. 응. 더 이게 분위기를, 그지? 잡아먹지. 내가 한 군데를 사장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딱 봐야 될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네. 사장님하고 이 나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네. 거기서 한번 논해야 돼왜 이런 식으로 그 집처럼 바꾸자고 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보여줄 지그 네. 집에 가서 네. 바꾸면 돼그집 스타일로 가고 네. 그집 가서 확인을 하고 네. 거기서 내가 플러스를 더 시켜줄 테니까 네. 직접 보면 은또 늦게 되는 게또 틀리니까 네. 시간을 내서 네. 올라오세요. 그리고 돈이 들더라도 여긴 타야 돼요. 네. 예전부터 네. 집사람저 아. 의존 차이가 있었어요. 음. 저거를 트자. 다른 음. 사람처 개방에 폴딩도어를 하다 음. 쇼바를 달아서 위로 음. 올리던내리던 음. 하자. 음. 차라리 그냥 올려서 음. 비라도 덜 맞게 하자. 음. 올리는 걸로 얘기를 음. 했었는데 음. 이쪽 동네가 이 날벌레가 어마무시해요. 음. 주변이다 이렇게 호수에다가 음. 물길이 있어가지고 음. 모기가 물리면 이 말이 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까물어는 사람도 있어요. 음. 모기 물려가지고. 그래서 음.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또. 음. 저쪽 야장 테이블 깔았을도도 여기서 일로 왔던 게 뭐냐면 음. 모기가 너무 독하니까 음. 손님들이 왔다가 하장 음. 여기 닭 맛있고 맥주도 개방가루 나장이거 좋아요. 근데 이 놈은 모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산속에서도 야장 꽃 끼고 먹어요. 산속에서도 그 분위기 때문에 모기 무서워서 산속에서 누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도 산모기가 얼마나 독한데 거기서도 음. 야장 끼고 먹는데 여기는 그 뭐냐 그 뭐야 저 모기야 몇개딱 피워버리면 되지. 그거 무서워서 장사 못할것 같으면 아예 열지 말고 아예 문 닫아 놓고 아예 장사를 하지 말아야 돼. 아 그러게 대표님. 음. 저 의자도 치워버릴까요? 치워버려. 야돼싹 치워버려야 되고 여기는 무조건 개방을 해야 되고 이거만 하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가도 돼요. 그냥 테이블 그 파란 테이블 있죠 예그 야장 테이블 예 네. 의자도 필요 없어 네. 파, 플라스틱 의자에 파란 테이블 갖다 놓고 에어컨 네, 있겠다 생맥주 신경 쓰고 딴거 건들 필요 없어요 제가 볼때딴거 건들지 말고 나중에 이제 조금 자리 잡히면은 네. 많은 안주가 나갈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나가기 때문에 네. 주방이 모두 거의 필요 없어 알바 하나 쓰면 해 메뉴를 단추화 시키는 거는 뭐 소면, 어묵탕, 국물 떡볶이, 뭐 뻔데기탕, 뭐 모든 감자튀김 뭐다 필요 없어요. 딱이집 오면 딱 먹을 거만 딱 해놓으면 돼. 사람들 다 먹지도 않거든. 구색 맞추려고 시키는 분도 계시긴 하죠. 음, 맥주만 마시기 도 근데 거. 그 구생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맥주도 안 먹어. 함, 이제 그, 저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네. 저하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저도 사장님을 파악해야 돼요. 사장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네. 바뀌지 않는 스타일이고 고집이 너무 세신 분이고 요즘 이대백반집처럼 그런 분이면 <웃음>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약간 외고집이에요 음. 아.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자기는 음. 와서 음. 자기 기안들어온다 음. 관념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럼 래 당신은 빠지고 음. 내가 상담을 받고 얘기를 음. 한번 나눠보겠다 음. 당신은 어차피 내년에 빠질 사람이 알아도 음. 된다 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바뀌어야죠 음. 이제 돈 문제는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음. <웃음> 저거를 이제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던 음.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음. 견적도 받아보고. 얘는 장사를 하려면 얘는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알겠습니다. 에. 뭐 지금 장사를 뭐 1년을 하든 내년 1월 달에 없애든 뭘 해도 이게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답답하아 답답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정형화돼 있어. 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장사를 할까? <웃음> 논장 성광수입니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사람이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손님이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평상시 제가 술집 갈때 느낌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1차를 하고 2차 집갈 때는 맥주 한잔 먹으러 갈 때는 어떤 기분으로 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굉장히 편한 마음에 간단하게 치킨에 맥주 한잔 해 이러면서 가게 됩니다 아니면은 야 노가리에 맥주 한잔 해 근데 굉장히 건사한데 찾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곳에 가서 맥주 한잔한두잔 마시면 열잔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다른 곳은 하지 않는 독특함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주문한 게 야외에서 먹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낫겠다 앞쪽을 트고 실내는 야장을 깐 것처럼 파라솔 의자를 깔아서 편안한 느낌 그리고 앞쪽을 이렇게 개방을 해놔야지 지나가던 손님도 한 테이블이라도 앉아있으면 그 테이블 보고 아유 저기 편하겠다 저기 야장깔았네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서 맥주를 간단하게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집이 원가율이 57%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킨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원가율을 특별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낮춰봤자 일부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팔아야죠 더 많은 걸 팔아야 되는데 치킨 한 마리 파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맥주 한두 잔더 파는 게 훨씬 원가율을 줄이고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맥주에 집중하자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맥주 맛을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메뉴도 최대한 간소하게 인건비 안 들이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간소하게 만들자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먹는 맥주집이 있습니다 그 집들은 굉장히 부담없이 가서 한잔두잔 잔 마시다 보면 열 잔이 되어 있고 한 명이 열잔 마시면 치킨 두 마리 생활이 파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서울에 그런 집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또 단골로 가는 집들이 이 사장님이 올라오게 해서 그런 분위기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한번 올라 오시라고 서울에 오시면 은 저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런 분위기의 집들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해드려도 이대백반집처럼 그 설명을 충실하게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실행을 못 하실 분 같으면 은 제가 파악하고 저도 도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결국엔 본인 몫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본인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앞으로 가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장사는 본인들의 몫이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광수TV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